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코입니다 여러분 보컬 녹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믹스를 한다 이 정도밖에 모르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보컬 녹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모르는 용어가 나오더라도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분명 재밌으실 거예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컬과 마이크의 거리를 조절해 주어야 하는데요 최소 20cm에서 30cm의 거리를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두 번째는 대략적인 보컬 톤 잡아주기입니다 보컬의 톤 컬러에 따라서 그리고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 프리앰프, 컴프레서, 그리고 이퀄라이저 등을 이용해 보컬이 노래하기 편할 수 있게 대략적인 톤과 레벨을 조정해 줍니다 세 번째는 녹음과 디렉팅입니다 보통 보컬 녹음을 할 때는 보컬, 엔지니어, 작곡가, 송 디렉터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엔지니어는 녹음을 받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송 디렉터는 작곡가와 상의하며 어떤 식으로 노래를 불러야 이 노래와 보컬이 잘 어울릴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당연히 송 디렉터는 보컬이 많이 보겠죠. 하지만 송 디렉터 없이 100% 보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작곡가가 직접 송 디렉팅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 케이스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보컬 녹음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믹스를 해야 하는데요 믹스는 보컬을 포함한 모든 소리들이 작곡가의 의도에 맞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소리들을 조정해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럼 보컬 믹스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각종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겁니다. 보컬 소스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노이즈가 섞여 있는데요. 너무 큰 숨소리도 볼륨을 줄여줘야 하고요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 침에 방울이 터지는 소리, S노이즈라고 부르는 치찰음 등등 각종 노이즈들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컬의 볼륨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통 녹음 중에 보컬의 노래 실력을 칭찬해주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와이 보컬은 목에 컴프레서가 달려있나봐. 볼륨이 되게 균일하네. 이 말은 성대 접촉과 호흡 압력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유지한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보컬을 칭찬하는 데 쓰이는 표현일 뿐이고요 보컬의 실력 여부를 떠나서 보컬 트랙의 오토메이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볼륨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이 작업을 꼭 해야만 해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를 완전히 폐쇄시켰다가 터트리면서 발음하는 파열음 때문인데요 이 파열음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볼륨이 더 크게 녹음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이유는 노래의 구성 때문인데요 노래는 기본적으로 기승전결이 있고 그래서 벌스와 코러스의 볼륨이 기본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이 작업은 굉장히 중노동인데요 하지만 이 작업이 거의 보컬 믹스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작업이랍니다 세 번째는 서지컬 EQ를 해주는 겁니다 EQ는 이퀄라이저의 줄임말인데요 내가 원하는 특정 주파수의 볼륨을 조정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서지컬 EQ는 수술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거슬리는 특정 주파수를 줄여주는 걸 말합니다 보통 녹음실의 환경에 따라서 특정 주파수가 크게 울리는 공진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보컬들에게는 공명이라는 단어로 더 익숙하죠 그래서 녹음 환경에 따라서 혹은 보컬의 스타일에 따라서 생긴 거슬리는 주파수를 줄여주는 작업인 서지컬 EQ를 해주는 거죠 네 번째는 EQ와 컴프레서 등을 이용해 색깔을 입혀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문제들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작곡가의 의도에 맞게 음악의 사운드와 보컬이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믹스라고 하면 거의 이 작업을 떠올리실 거예요 EQ와 컴프레서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만큼 사운드도 되게 다양하답니다. 그래서 보컬의 실력만큼 엔지니어의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보컬 녹음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세요? 보컬 녹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죠? 그래서 대부분 가벼운 마음으로 홈 레코딩에 도전을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듣던 음악과는 너무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100이면 100다 그래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결국 사운드 공부를 하다보면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내가 지금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건지 녹음을 하고 싶은 건지 말이죠 이 내용도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저 보컬살롱백고는 신도림에 위치한 제이지 히로음악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제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백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